대표는 탈원전, 4대강 파괴, 민노총 지원, 국고탕진 그리고 각종 비리와 구정부패를 일삼은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5년간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염치를 알고 거기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원진 대표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위기에 빠졌고 국가 부채가 무려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자숙해도 모자랄 정직 대통령이 자신의 영화를 찍는 모습에서 북한 김정은의 두꺼운 얼굴이 보인다. 지금이라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문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바지를 붙잡으며 비핵화 거짓 평화쇼를 했지만 돌아온 곳은 북한의 살인적인 미사일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북한 간첩들이 활기를 치도록 만들고 북한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인권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태생적으로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고 맹분난했다 앞서 전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유 수석 대변인은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묵스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26전 26포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문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환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이라며 문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우리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전 대통령을 겨냥해 고정과 함께하는 서점 영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를 통해 일부가 공개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인터뷰에서 5년간 이론 성취 제가 이론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흐망한 생각이 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며 그품도도망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현 정부의 실정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덧붙였다. 문전 대통령이 변호사 재직 시절 동료 최수영 씨는 같은 인터뷰에서 어떤 때는 당신도 5년 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고 신경을 전하기도 했다.